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들였네. 사람들이 해 끝에서 나를 주의 손 이끌어 여기까지 주 <목소리도> 부르시.